글라스 가든이라고 어, 파일명에 기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네. 이와 같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, 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와 같이 제작이 된걸 오신... 이와 같이 의원이 제작이 돼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스 가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이와 같이 음원이 저작이 되있고 usb 에 지금 옮겨 담았습니다. 이 제가 작업용 usb 에 지금 옮겨 담았고요 그리고 탈착을 해서 usb 메모리에 지금 저장이 되있습니다 이걸 제가 우편으로 어,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애초에 제작을 의뢰하세요. 어, 이걸 만들기가 어려우시는 분들은 미리 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ESD 이, 이 메모리 음원을 미리 주문을 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이 또 받으셔 가지고 이 SD 메모리를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또 이거를 꼽아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아예 초기 이 스피커에 스피커에 음원을 음원을 여기 이 SD 메모리에 넣어서 아예 기기 속에 저장을 해서 배송을 해 드리면 편하겠죠 어, 이쪽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미리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차후에 또 주문을 하시면 택배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원 제작비도 물론 어, 들어갑니다 최고 6만 8천원 까지 들어가니까 사전에 미리 음원을 제작 의하 하시면 좋겠죠. 그랜드 호텔, m e n Chokito, Grand Pottery, Grand Cadamica, Yogis, Chigum, c h e 습니다 r i h a n Audio Paddy g i s 리조트에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음을 sd 메모리에 지금 저장을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